여러분은 원래 신성 상태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작업이 내가 몰라 하고 힘을 빼시면 신성이 드러납니다. 신성은요,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드러나 있어요, 지금.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말과 행동에만 관심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 관심을, 특정 주제에만 관심을 주는 행동은 잠깐 멈춰보시는 거예요. 몰라 하고, 모르겠네, 모르겠네 하면 모르겠네 하고 체험을 해 보세요. 나의 그 마음 자체를 채우는 거죠. 어떤 마음인가, 마음이 어떤가,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냥 존재만 하지 바라는 게 없어요. 그 마음으로 자꾸 접속해보시면 하루 종일 명상이 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야 명상된다. 출가해야 도를 얻는다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산에 가야 명상된다. 제가 볼때 명상은요, 그, 산에 가야 명상되는 게 아니고, 그 여유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현대인들이 자꾸 뭐 템플스테이나 이렇게 가시는 건요, 그 일정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신 거지, 진짜 뭐그 산에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필요한 건 여유라는 거죠. 잠깐의 여유. 그런데 명상법을 정확히 하시면요, 자기가 그냥 여유를 만들어내요. 바쁜 시장통에서도 여유를 만들어내요. 여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요. 나만이 쉴수 있는 공간, 참나 자리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 그. 시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 초월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예, 그게 그냥 내 나름의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쉬다 나오는 거죠. 그 자리가 우리가 사실은 제일 도닫기 좋은 자리죠. 어디 뭐 산에 가 있다, 도심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외형적인 그런 분별 가지고 말하지 말자아요 그런 모든 분별을 몰라 해버린 자리 가서 쉬시라는 거야. 그럼 그냥 가정이 그대로 수행터가 돼요. 그 여유, 몰라 하고 쉬는 여유만 확보하시면 돼요. 그 여유가 없으니까 그 여유를 집에 있으면 자꾸 눈에 뭔가 해야 될게 보이니까 내 집이 아닌 저 산에 가서 절집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딱히 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도움받는 건 좋은데 원리를 아시라고요. 거기 가야 뭐가 잘 되고 거기 가야만 공부된다. 산에 가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도심에 사는 동안은 공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몰라 하시기 좋은 상황만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산에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디서든 요즘 다집 근처에 공원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정 집에서는 안될것 같으면 공원에 가서라도 몰라 하시고